통관자 먹어볼까 소리가 끝내준다 해서 사왔지 함께 들으면 끝내줄 생새우도 준비해봤지 홍사운드 와 소리랑 맛이 대박이에요 좋아요 홍.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통관자랑 킹타이거 생새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? <웃음> 통관자 먼저 오, 되게 단단하다. 오, 소리 너무 좋은데요? 와 대박! 엄청 부드럽고 이게 되게 단단하잖아요. 근데 이 안에 보면은 이런 결들이 엄청 많거든요. 그 결대로 얘네들이 촤르 갈라지는 거예요. 와 이거 구워서 먹으면 어떨까? 잠깐만 기다려보세요. 여기 기름에다가 잘 이렇게 구운 다음에 마무리를 토치로 불맛을 쫙 입혀봤습니다. 음. 진짜 쫄깃하다. 그리고 이게 여기 불향이 꼭 있어야 돼. 치과로 구운 향이 입안 가득 쫙 퍼지는데 너무 맛있는데요? 간장 먹어보자. <웃음> 와우. 이번엔 새우. 엄청 크죠? 음. 이거 뭐라고 해야 돼? 약간 쫀득쫀득. 새우는 쫀득쫀득이다. 음 마무리로 구워서 또 소리 들려드릴게요. 와우, 진짜 예쁘죠? 와, 진짜 잘 구웠다. 먹어볼게요. 음. 잘 먹었습니다. 아 오늘 통 관자랑 생새우 먹어봤는데요. 이 관자는 구워 먹는 것도 진짜 맛있고 그리고 새우 생으로 먹는 것도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. 근데 확실히 새우 장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딱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고 구우니까 진짜 맛있더라. 이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